안녕하세요. 별난 카페입니다. 아, 오늘은 아, 여기 우리 조상님들께서 어, 사용하셨던 도구들을 소개하려고 해요. 어, 여기 어, 다듬이 다듬이 돌이죠. 다듬이 돌, 다듬이 돌이 있고요. 여기 절구가 있습니다. 절구. 어, 이 다듬이 돌은 어, 우리 어, 조상님들이 어, 뻣뻣하고, 어, 또, 구겨진, 천이나 광목들을, 어, 부드럽고, 또, 평평하게 펴는, 그러한 도구로 이걸 사용했던 거죠. 여기다 올려놓고, 이렇게 뜬 겁니다. 그 다음에, 이 절구. 이 절구는, 어, 곡물을, 껍질을 벗기거나, 아니면 잘게 부수고자 할 때, 예, 사용하셨던 도구죠. 이 예, 절구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. 어, 그 다음에, 어, 이쪽으로 보시면은, 어, 여기 맷돌이 있어요. 맷돌. 어, 이 맷돌 여기 두 개가 있는데요. 어, 이 맷돌은, 어, 물을 어, 곱게 갈때 사용한 거죠. 어, 이 맷돌을 돌려서 가는 거죠. 어, 콩, 콩을 넣고, 여기다 콩을 물에 불 켜서, 불컸서 여기다 넣고, 물에다 불, 불어가지고, 어, 여기다 넣고 갈아서 두부도 만들고 하잖아요. 어, 이 맷돌은 뭐 지금은 더 이제 현대화된 기계로 어, 지금 갈고 있는데요. 우리 선조들은 어, 이런 돌 돌을 깎아서 맷돌을 만들어 사용하셨어요. 그렇죠? 어, 여기 이 다리미 돌이나 저 절구는 어, 여기 저희 정원에 그동안 모아놓은 고물들을 들였더니. 어, 그 고물상 사장님께서 기증을 하셨어요. 이 맷돌, 아, 맷 아, 다딤이 돌하고 이 절구, 절구하고 여기 옛날 스케이트, 옛날 스케이트, 그다음에 여기 옛날 TV 어 이거를 어 기증을 하셨습니다. 어 기증을 하실 때에는 아, 저, 이 고물상 사장님께서 주실 때에는 이 맷, 아, 저 다딤이 돌만 주셨지, 다딤이 돌만 주셨지 이 다딤이 박망에는 없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지역 주민들께 어, 수수모을 했더니 어제 한 어르신께서 어, 이거 어, 기증을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어, 이 사진이 방문가에 생겼어요. 아주 편탄한 거 이거요. 그다음에 이 절구는 어, 이 절구 이거 빠는 거 어, 절구대라고 하죠. 절구대가 없어요. 그냥 절구만 있습니다. 그래서 역시 이것도 어, 지역 여기 주님분들께 수선문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도 들 기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기다리고 있습니다. 어, 그다음에 저 스케이트, 스케이트는 어, 우리 어렸을 때 어, 스케이트 하나 갖는 게 선방의 어, 대상이었었죠. 어, 지금은 이제 어, 이 스케이트가 이제 옛날 어, 골드품으로 이제 취급되나요? 어, 어, 여하튼 저 스케이트 지금 지금 우리 스케이트 선수들이 탄 것들은 상당히, 어, 그, 정교하게 되어 있죠. 이건 좀 특박합니다. 옛날 거라서요. 네, 그렇습니다. 결국 이거는 흑백 TV. 어, 제가 어렸을 때, 어, 복싱이나 어, 축구시합을 하면, 어, 이 흑백 TV 있는 집에 가서 마당에 멍석 놓고 펼쳐놓고, 어, TV 시청하고 하던 어, 그 시절이 추억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사용하시던 담뱃대입니다 건방대. 건방대가 있죠. 어, 그 다음에 이거는, 요 맷돌은, 어, 이거는 지역주님께서 한 분이 이거 기증을 해주신 거예요. 세트죠. 맷돌 두 개하고 탑까지, 돌탑까지. 이것도 여기에 놓으면 좋겠다. 여기 놓으면 절구하고 다듬이 돌하고 같이 잘 어울릴 것 같다고, 이게 어, 기증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, 기중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는 의미에서 오늘 유튜브 영상을 찍었습니다.